알아냈어요. 네, 물론 다른 영상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초보 명사분들이 머리 자르실 때이 클리퍼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한주 동안 잘 보내셨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퍼를 그 언박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리퍼를 사용해보고 제가 후기를 올린다고 했는데요. 짧지만 일주일 동안 머리를 많이 잘라봤고 제가 이거를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클리퍼의 어떤 장점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나가게 잘 잘리고 되게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어, 굉장히 파워도 좋고 아이들을 머리를 자를 때도 RPM 속도가 굉장히 그 강약에서 조절이 잘 돼서 소리가 좀 약하니까 머리를 자를 때 아이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잘 잘랐던 것 같아요 예, 무서운 거를 좀안 무서운 것처럼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강약 조절에서그 부분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이 조절 기능이 따로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딱 파워를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면 보통 1.3mm까지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1.6mm로 되고 왼쪽을 누르게 되면 1.3mm 그 다음 맨 위로 올리게 되면 1.0mm가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1.9mm까지 체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언제 충전을 해야 되는지 디지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고 이제 예전에 수동식으로 이렇게 돌렸던 어떤 그런 클리퍼를 쓰다가 전자식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어떤 클리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충전식으로는 지금 보통 우리가 이렇게 놔둬도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알아보니까 또 이걸 빼서 이걸 빼서 어 우리가 바로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똑같은 클리퍼처럼 쓸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아냈어요 네, 물론 다른 영상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 보려고 제 나름대로 제가 한번 보고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정도 머리를 잘라본 사람이니까 제가 한번 잘르면서 이거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그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제가 한번 일주일 동안 잘 해봤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점이 뭐냐면 제 손은 일단 땀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자를 때 긴장을 좀덜 하고 잘라서 그런지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때 보면 이게 약간씩 빠져요 그래서 이게 좀 미끄럽다 어. 왼쪽 오른쪽 부분이 좀 미끄러워서 제가 자를 때는 제 손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클리퍼 자체 날은 참잘 나가는데 이게 약간 미끄러우니까 조금 약간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대신 제가 일주일 동안 적응을 조금 하면서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어, 그거마저도 약간 커버가 되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예, 어떤 초보 명사분들이 머리 자르실 때이 클리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 국산인데 한번 잘 써보시고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써도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창피하다는 거는 뭐 기계에 대한 어떤 캠페인 아니라 어, 블랙형이 추천했는데 어, 이 부분이 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산 거니까 이뭐 사든지 안 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어, 초보 미용사분들이 쓰시기에는 아주 탁월하게 강약 조절이 된다는 점 RPM으로 올려서 어른들 머리를 자를 때 힘있게 잘라 주시고 아이들 머리 자를 때는 약간 RPM을 내려서 최대한 50 RPM으로 내려서 천천히 잘라 주시면 아이들도 안 힘들게 자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초보 용사 분들이 아주 사용하기 편리할 거라고 보고 제가 이거를 한번 초보 용사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한번 해드려 보는 중입니다. 네. 물론 다른 걸안 써봐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이걸 써보니까 이거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질 것 같아요. 네. 좀 가볍고 잘 잘려요. 네. 위험합니다. 근데 잘 잘리니까 살살 정리하듯이 천천히 잘라 주시면 더욱 좋고요. 너무 빨리 자르다 보면 어, 날이 잘나가서 땜빵 날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일단 사용들 잘 해보세요.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